정는 김진표 의장님과 문재인 정부 선배, 때 동료 의원 여러분 태양광 동료 의원입니다 2,600억 원과 국력 발전 48자원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 얘기했는데, TBS 김어준 주진우 부찌도, 조구 시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미디어 얼마 민중의 소리 뭐가 있다? 팩트 TV 뉴스 이의 소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엄이 TV 정치보감 를 믿을 정치 수가 있어 더더군다한 개별 사건 도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음. 김초은 정치이라 정치 십단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증거가 철,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는 거. 지지하는 예. 강성 지지층들이 국고 행령하여 가져갔다. 저는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식과 문재인 원칙에 정부 때 태양광 2,600억 원과 국력 발전 어, 그, 그, 48조 그 원을 더불어민주당 뭐읍매직원적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 c b s 김어준 주진우 조국 새로운 내용으로 풀려서 미디어 v 레이를 해서 VIP,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 있습니다. 팩트 TV 뉴스 서울의 소리 양식 오마이 TV 경치 보감 그런데도 수관의도로 몰아서 언론 알아야 바꾼다 김초은 여러분. 정치이라정치본당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검찰은 지하 국회 표결에도 지층들이 영향을 미치겠다고 국고 행령하여 가져갔다. 이 다음 달4일인도